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팬엔터테인먼트는 넷플릭스와 OTT 콘텐츠 제작,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나스미디어입니다. 오늘 고가는 2%네요. 나스미디어도 넷플릭스 투자 관련으로 지라올라 놨습니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 대행사로 단독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스미디어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삼진 L&D입니다. 2차전지 관련으로 찌라시올로 왔고 오늘 고가 6%입니다. 로이터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GM과 삼성 SDI는 이번 공장 신설 계획을 이르면 2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GM과 LG엔솔은 미시간에 26억 달러 규모의 세 번째 공장을 건설 중인데,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진 L&D는 삼성 s d i 의 제품을 납품 중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STX입니다. 오늘 상한가네요 STX는 이사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니켈광 사업 진출을 위한 현지 합작 투자회사 설립의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니켈 보유국이자 생산국이라고 하네요. 다음 한일단조는 방산 관련으로 지라시 올랐고 오늘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산주와 원전주가 수혜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한일단조는 방산품 제조에 주력하고 있고 수년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중동시장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금 T&A입니다. n 오늘 고가는 24%입니다. 블랙박스 제조사인 MT o 메가가 코스닥 시장 입성을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고 합니다. 견조한 이익기반을 바탕으로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의 몸값으로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5년 전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액면가 수준의 가격으로 지분을 확보한 이막규 백금 TNA 부회장 등은 5년만에 수십배의 지분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 HSD 엔진입니다. 오늘 고가는 3%입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26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화 임팩트는 지난 2월 16일 HSD 엔진 지분 33% 인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이지입니다. 페라이트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전기차 모터를 제작할 때 히토류를 제외하고 페라이트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는데요. 이지 측에 따르면 페라이트용 산화철은 전세계에서 오직 이지만이 생산 가능한 제품으로서 히토르 대체재및 전기차 모터용으로 판매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노바텍 역시 페라이트 관련으로 찌라시올랐왔고 오늘 고가 16%입니다. 다음 동국산업 역시 페라이트 관련주입니다.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엘컴텍도 페라이트 관련으로 지라시올라 왔고 오늘 고가 3%네요. 다음으로는 대주산업입니다. 사료 관련으로 지라시올라 왔고 오늘 주가 반응은 없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밀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해서 2023년 국산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7개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검토하자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대주산업이 동물, 식용, 배합 사료 제조 및 판매 업체이고 사료 관련 주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고바이오랩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으로 찌라시올라왔고 고가는 3%입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26일까지 세레스 테라퓨틱스가 신청한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CJ바이오사이언스, 진노맨컴퍼니 고바이오랩이 이번 FDA 승인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장질환에 국한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향후 항암제까지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네요. 다음 KBG입니다. 2차 전지 관련으로 찌라시올라왔고 별 반응 없었습니다. 이현우 교수팀이 리튬을 음극재로 사용하는 리튬 금속 전지의 전극 표면 품질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KBG는 최근 이현우 교수팀이 실리콘 음극재 우월성 원리를 밝혔다는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고, 이 점이 부각되면서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알톤스포츠입니다. 오늘 고가는 5%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활용되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에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에 알톤스포츠가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제조 판매업체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 25일 장중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